한일반인이 본인 말대로 화려한 단구 실력을 보여주고 아웃다 미어노요 호메 나 환장하겠네. 호르코는 필이 장타로 연결한다는 단고식 개명중 제3항을 몸소 실천하는 주인공. 아사비어째였습니까 어찌나간가? 입사 반사를 이용해서 우안 투 쓰리 양차백이 되겠습니다요 아이고 너 컴퓨터 게임하냐 너는 형이랑 치면서 싸가지 없이 이것저것 쳐보면 못쓴 것이다잉 뻘짓하지 말고 쓰리가락이나 돌려 걱정하지 말아요 저 공간만 빠져나가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공이니까된것 같은데 되긴 뭐가 돼 바로 맞았는데 리플레이 제대로 들어갔네. 이런 뒤에라 먹을 나이스. 놀레어는이병스는 울레스는 울레스는 이야 어찌였을까잉? 한 반장하건네 이야아 아따 이어놔요 드레스 어? 야이 <웃음> <웃음> 알로마 오케이 죄송하여... 호에나 어, 네. 환장하겄네. 종안 났어도 들어간 공아이라고니 흠. 잘 치요? 와우. 차. 와, 딱, 잘 치워.